정말 시원하겠어요 이게 바로 무릉도원이에요 무릉도원 아 그리고 여기가 거의 그 폭포네 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곡이 내려갑니다 여기 무룡도원이고 민박, 방갈로평상 텐트 다 가능하고요 저희 안에 내려가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내려가면 주차장이 넓은 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아래의 계곡은 완전히 나무가 덮어가지고 냉골입니다 여기 광덕계곡에 바로 무룡도원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완전히 아래의 계곡인데 와 숲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고요 산수정 이라고 돼 있네요 산수정 이라고 차들이 많아요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갈로행크로 되어 있네요 오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미끄럼 주의되 있는데 아 완전히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 완전히 익히고요. 눈과 가 탑을 막 쌓아놨어요. 불도 엄청나게 쳤고 완전 냉골입니다. 냉골 물내려가는곳 보세요 광원도 하천에 있는 대발 1046m의 광극산에 숨겨진 계곡 무릉도원과 큰 꼴을 찾아갑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세상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바위에 물이 타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웃음> 아 좋네요 여기 펭상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방갈로행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무룡도원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진 냉소이자 광덕선의 최상부에 있는 냉골이자 냉천입니다 오래되고 아름들이 나무들이 완전히 계곡을 둘러싼 토널형. 여기 무룡도원의 계곡이에요. 요렇게 내려가면은 있는데, 여기, 아, 팽상이 있고,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 저기 뭐, 텐트 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음. 물 끝내주네, 여기. 오, 저 보세요. 바이텀 사이로. 아, 여기 한기가 들어 한기가 들어. 하하, <웃음> 추워, 추워. 여길 게 평상이 저기 있어요. 저 밑으로. 아, 끝내주네, 끝내줘. 야, 완전히 여기 무릉도원이에요. 물소리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에요. 여기 봐봐요. 물이 엄청나게 많아. 저 저기는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잠깐 쓰기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 냉천 아, 이요 넓은 행상이 있고 또 사람들이 놀고 계시네요. 아, 이렇게. 아, 정말 오래된 나무도 있고요. 정말 시원하겠어요. 이게 바로 무릉도원이에요, 무릉도 아.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세상 가는 시계 돌아가는 거,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있고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 이 냉촌 위에 방갈라와 평상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 무릉도원에 진짜 좋은 곳이에요 여기 이제 뭐시고 계시는 분 계시고 아 여기 나무를 한번 보세요 계곡을 이 나무가 완전히 덮어 버렸어아 여기 바로 평상이 있고 이걸 보세요 아 멋지게 이렇게 계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개가 자욱하네요 아 그리고 여기가 그 폭포네 폭포 폭포. 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폭포수 폭포수. 계곡을 완전히 나무가 덮어 버렸습니다 여기 한기가 됩니다 한기가 들어 이 보세요 계곡 위에 햇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냉골입니다 얼음골 이렇게 흐어놓은 계곡의 위를 나무와 숲이 완전히 덮어 버린 터널형 냉골이자 냉천입니다 이곳이 바로 광덕산에 숨겨진 명소이자 들어가면은 신선이 되어버리는 무릉도원입니다. 계속해서 냉골과숲 냉천의 모습을 보시도록 해요. 진 계곡에 나무가 이렇게 울창합니다. 엄청나네요 여기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 사람들이 많아요. 광덕산에 숨겨진 명소 무릉도원은 글자 그대로 들어가면 신선이 되는 곳인 듯 합니다 자 여기가 큰 골입니다 강덕계곡의 최상부죠 최상부 골이 좋아요 다양한 식사도 다 가능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큰 골이라고 여기 크게 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큰 골이라는 계곡이에요 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 밑, 왼쪽으로 계곡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 고리 잘 행성이 되어 있네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큰 바위 사이로 해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생상을 만들어 놨어요 놓실 으수 있도록 해놨네요, 여기에 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곡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깊, 깊은 깊 계곡은 없고요 보니까 맑은 계곡물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아저 위에 좀 놓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잠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큰 바위가 있고 이 사이로 물이 내려가네 물이 내려가 그리고 평상이 여기 쭉 놓여져 있어요 여기가 큰 꼬리에요 여기 최고 좋네 여기 어 끝내줘요 여기 여기서 놀면 되겠어요 큰 바위 옆에 저는 강원도 하천군 산엔 광덕리에 있는 광덕산을 찾았습니다 해발0 46m의 시원한 냉골과 냉천이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광덕산을 기점으로 해서 흐르는 계곡에 숨겨진 냉소 무릉토원과 큰골을 찾아봤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